재미나게 놀아보자. <웃음> 오늘 또재미나게놀자 어, 오늘도 맛있게. 어, 두 명이 어떻게... 아직 덜왔어 합체 그렇죠. 달라면 두 명이 더 와야 돼. 네명이 빨리 들어와. 야 음. 한잔하자. 그래도. 네, 두잔하자 내가 한복 입고 음. 이렇게 됐더라. 한잔하자. 그래, 동희야, 한잔할까? 할까? <웃음> 그럴까? 이렇게 근데 카메라만 들이대는 표정이 어색네 <웃음> 표정이 막. 우리 <웃음> 아, 그 애들이 그래. 엄마가 제일 어색하다. 체크인을 하고 그리 이제 지금 한 시쯤에 도착했어요. 아니 여자들이 많으니까 진짜 참좋 좋게 금세 딱딱 응 그러니까. 다어어어 응. 어? 어. 맛있어 그래. 맛있어 맛게마을 해야지 맛있게, 어, 맛있게 오늘, 먹자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어. 어. 어어그렇 그런 치열 이렇게. 어한손잡어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어때 어때 어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나 쿵다다쿵다다쿵다다쿵다다쿵다다쿵다다 이렇게 해야 돼. 어 수인이님께서 네, 네. 여왕분님들 파자마 파티하시라박사하 아 해서 너무 좋아 파자마 파티하시라 부분 아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거 너무 멋진다 아 이세요 아 파자마 파티하라고 아 이렇게 파자 아다 아, 그래. 그래. 내가 사람이. 아 돼. 진짜. 여기 저기 1 2 3이가 있어어 이거 야이야 빨리 네, 입에다가. 네. 어머. 그건 뭐야? 소야 야, 소야소야야 나는 입에다 아. 야, 야, 야, 야, 야, 아이에요. 야, 야, 야또한 야. 마리 있어 한내 밀어. 1번. 네. 준비하고 나옵니다, 1번. 네. 여기다 한 마디씩 합니다. 세진아, 어, 안녕. 나이 아줌마 이거. 어머, 이제 내가 네, 1등 했잖아, 가위바위보. 네. 근데 니네 엄마랑 똑같은 걸또 내가 고른 거야. 아 돼, 짠하지? 절친은 절친인가 봐. 아와 세진아야 이거 세요 아우 기, 귀엽다 얘네들, 너네들 피곤하해지아네들 웃기지마 한 마디 좀 해봐 뭐가 니해것 같지 나 정말 배우잖아다 <놀람> <놀람> 네. 뭐 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아등 입장 내가 세진아 세 번째로 누구 집에 안청는 됐는데 나는 모든 걸 만족해 이게 조금 크긴 <목소리> 하다 내마음에서일안 나와봐 <목소리> 응. 어쩌면 천들부 이렇게 부드럽고 세진이 마음같은 애 응. 고마워 장미 있게 하자 야 희동이 나다 여기 한마디씩 하는 거야 지랄 맞게 말하는지 못다 추워 추워 <목소리> 얘처럼 저렇게 <너무 목소리> 어지 내생내 원래, 원래. 생전에 아, 어떻게 아, 이런 아, 잠옷을 아, 입어보겠어 아니, 내 세진아, 걸... 세진아 <웃음> 일로와 정리야 세진아 아, 너무 고마워 아, 너 지금 아, 이렇게 생각이 깊니? 그러니까 야, 세진아 고마워 야이거 이쁘지? 나잘 골랐지? 역 어, 그래. 그래. 그래. 세진이 오. 센스 있어 예. 네. 진 이쁘다 어, 그러니까 어. <웃음> <웃음> 야 우리 1, 1, 너무 설레어서 <웃음> 어지러워요. <웃음> 만나. 야, 정말 빨리 만나. 너무 설레어서 뒤지겠어요. <웃음> <웃음> <됐어. 웃음> 나는 뜨면 <뜰면> 안되던데 <웃음> 야. 야. 아, 진이 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까 아까 해 뭐야? 아까 해 뭐야? 아까 해 뭐야? 아까 해뭐 아까 해아야아아해아아아아아 <목소리> 어희동이 기대돼요 너 오케이 어희동이 기대돼요 오 미친년이야 미친년 맞죠 미친년 아 너무 웃겨. 야야한 명씩 와. 어한 명씩 가 얼치 얼치. 한 명씩 가. 한 명씩 가. 야. 얼치 얼치. 얼치. 이쁜 척좀 해. 질틀어 봐라. 끝! 거기다 들어가. 들어가